고링내기 컨텐츠. 별들로 모을 수 있는 탈코 소환 병력. 그리고 이번에 주간 상점, 팀장, 반지, 룬까지. 모을 수 있는 걸 전부 모으고, 한 번에 풀어버리는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 룬 가자, 룬. 룬박스. 이강 자, 수작업 가겠습니다. 이거는. 수작업해야돼 수작업 그렇지 8강가야죠 8강 가자 연속 8강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제 9강 도전 하나는 가능 go 츠고 t 아 미쳤냐 이게 둘다 정령이 떴네요. 젠장알. 식강. 아, 근데 어떻게 한 개만 뜨냐? 자, 요거 뜨고 안 본다. 식강. 한 번만. 가자. 요거야, 요게, 요게 한 번에 식, 식 가면 돼. 요게 한 번에. 식. 가자. 식가자. 식가자. 식가자. 가자 식가자. 식, 식, 식, 식, 식. 식. 네..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가자 명예반지 와..내가 드디어 슈리온쪽을 맞추려고 이 명예반지를 꺼낼줄이야 근데 네, 이거 12개로 되나? 자또한땀한땀 한땀 갑시다 Nope. 아이 잠깐만.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잖아. 시작부터 터져. 야, 아니, 시작부터 터지면 어떻게? 아, 이거 어떡하지? 바로 757 7 이렇게 갈까? 아, 아, 잠깐. 너무 메탈 나가는 데 바로 그한개 터진 걸로. 아니, 상강은 아, 마진단님은 그냥 바로 구로가셨어요 아! 요즘은 다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여기 지금 솔직히 지금 개수, 지금 개수로 안될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 7강도 못갈것 같단 말이야. 아까 3강 누르자마자 터진 거 봐. 아, 나의 아주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놨어, 지금. 200개짜리 한 개만 사볼까? 오늘 200개로 수리온 조지고 끝낼까? 아, 이, 아, 아 골드로 10개. Okay, 이해 완이 이해 완이 잠깐만, 그러면 결제 결제 제고 결제 끄고. 잠깐만, 결제 끄고. k u r 10개 10개 10개 10개 t Kurt, 걸로 점을 쳐 볼까요, 미리? 요거 다 터지면 사고, 요거 가면 그냥 가는 거고. 음. 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해요, 지금. 아니, 예선전 통과해놓고, 요것도 다 터진다고? 야, 이거 7강 못 가겠는데? 최소 8강은 뛰어야할거 아니야. 아, 쉽게 안 되네. 갑니다. 33 갑니다. <웃음> 아니, 영웅, 저거. 아, 15개가. 다 터질 수도 있잖아. 88만 떠라, 88만. 난 여기서 88만 뜨면 돼, 88. 아니구나. 8888이구나, 8888. <웃음> 다, 다 터지고 울지 마. <웃음> 상강! 상가... 오케이, 예선전, 예선전 갑시다 예선전, 상강 예선전 자 30개 몇개 터졌냐? 아홉개 9개. <웃음> 상강가는데 9개가 터졌다고? 아 진짜 일괄로 하는게 아닌가? 상강가는데 9개 터지는건.. 말이 안되는데? 4강 갑니다 아직 예선전이에요 딱뽕 <웃음> ㅅㅂ 11개 열한개 터지네 <웃음> 이게 게임이냐? 와아 이씨 이게 게임이냐? 무슨 4강에 다 날라갔네? 자 8강 아직 훈장도 있고 할게 많습니다 조문서만 700개가 넘게 생겼네 이거 팔팔팔팔두 개가 떠야 되는데 희망의 한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팔강 자 팔강 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 오케이 요거 두 개가 뜨겠죠 두 개가 팔강 뜨겠죠. 팔팔 제발 팔팔 팔팔 팔팔 팔팔 팔팔 오케이 오 팔았다 아자 다음 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제발 아 연속 연속 또줘 제발 8강 연속 갑시다 연속 연속으로 갑시다 8. 제발 나다 나다 아 학력 같은 애아아 이거 두개 떠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법사가 아니야, 매지는. 아, 오케이, 팔 좋아. 자, 올팔, 올팔, 올팔. 하, <웃음> 호락호락하지 않구만. 올팔. 팔, 팔. 요거 팔, 요거 팔하면 구강 간다. 오, 오케이, 오케이. <웃음> 팔세 개까지 왔다. 와, 팔세 개까지 왔다. 믿는다. 구강, 가자. 구강 제발 <놀람이> <웃음> 이거면은 이거 어떡해? 구강 도전해? 이거 구강, 구강 갈까? 이거? 가야돼 이거? 가야되나? 이래되면 구구 가야겠지? 구강 제발 구강 제발 구강 구강 구강 구강 구강, 구강, 구강 갔어 구강 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이거 구강 갔으면 너도 가야지 너도 가야지 너도 가야지 너도 가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너 너는 각이다 가자 10 10 10 10 10 10 10 음. 10 10 잠깐만 이거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데? 아니 이거 이러면 이렇게 높아지면은 조금 단점이 있어 근데 다음 반지 다음 반지가 여기까지 강화가 올라올까? 그게 문제인데10 오! 뭐야! 뭐야! 미쳤어!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웃음> 이거 뭐야! 와, 역시 이거 12시, 딱 12시 되면 해야되네! 12시? 와,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이제 갈때 됐지! 이건 인정, 이건 인정, 갈때 됐어! 와 12개인데? 뭐, 나, 나 이거 1년 하면서 반지 10강 간거 지금 처음이에요. 차라리 요거 한번 사고, 요걸 두번 사거나, 최소한 일단 결제 세번더 해야 되네요. 게너스 코, 게너스 코인으로 1강짜리 받으려면은, 결국은, 어, 또 10만원이 넘네. 그니까, 러 생각보다 잘 떴어. 내가, 팔팔팔 떠가지고 아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했는데 아 이게 반전이네 거기서 999 뜨고 1 0 1이 뜨더니 아 대박이었어 진짜 까지 갔으면 거의 안정강화 수준이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와와 와, 진짜 와. 하나가 뜰 것이냐 두개가 뜰 것이냐 아니면 다 터질 것이냐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돼 어? 아 뭐야 쌍식강 만들어서 육 육수리 만드셨다고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금 도전중이에요 갑시다 또야됩니다 또야돼 아아 얘가 그건데 제일 느낌좋은애 였는데 아 이놈이 터졌네 하지? 아 이거 한개 남았네 아 갑니다 자 제발 진짜 이거 마지막이다 진짜 아 가자 55,000 짜리한 개에? 3 3 0 0 0짜리한 개. 요렇게 사면은 지금 확정 식강. 자. 제발. 첫 반지 가급인데. 제발 좀 줘라. 줘야 내가 또 다른 것도 질러보지. 응? 갑니다. 3, 2, 와 아이씨 아 터지면 안되는데 이게 뭔지야 신뢰의 반지 제발 믿는다 신뢰 신뢰 3 2 1 제발 제발